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0월 13일에 있을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점검 내용 중에 드디어 영지 쟁탈전 프리시즌이 추가가 됩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영지 쟁탈전이 나오게 되네요 이 영지 쟁탈전 내용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다룰건데요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여기서 보기에는 입찰 방식 뭐 우리가 예상했던 골드 손모에서 입찰하는 거고요. 첫 입찰만 길드장이 하고 그 이후에는 길드원들도 같이 그 입찰에 골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1위에서 3위로 입찰가가 높은 그 세계 길드만 참가하게 되고요. 만약에 마감 3분 전에 새롭게 어, 순위권이 바뀌게 되면은 연장된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이 3분 연장된다고 합니다. 더 부추기는거죠 골드 더 쓰게 하려고 뭐 요런식으로 최대 5회 동안 입찰 전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은 방어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공격팀 세팀으로만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누군가 먹게 되면은 이제 그 길드가 다음 쟁탈전할 때 이제 방어팀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영지 쟁탈전 따로 이제 영상 만들건데 거기서 자세하게 알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가 변경 및 개선된다고 합니다 월드보스레이드 차원 난투전 보상이 두배로 상향됩니다 이거는 저번주에 얘기가 나왔었죠 갑작스럽게 서버 이전이 나오는 바람에 저번주에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거 이번주에 두배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시간이 변경돼서 이건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월드보스레이드는 화요일 6시부터 목요일 6시까지 신청을 받고요 진행은 목요일 오후 10시에 대표전과 1번전 동시에 진행합니다 차원 난투전도 화요일 6시부터 수요일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수요일 오후 10시에 대표전 일반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전에 요일을 나눠서 따로 했다면 이번엔 그날 동시에 대표전과 일반전을 진행을 하네요. 그리고 이번 주는 지금 두 배입니다. 두배 2배. 보상을 두 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널티 지금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 계속 패널티는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당일날 참여를 못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주 월드보스 어 차원남투전은 참가 못하게 됩니다 이점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성물쟁탈전이 또 일정이 변경되는데요 주 3회로 하던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이게 이제 주2회로 변경됩니다. 목요일이 빠지고 화요일, 금요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이렇게 두 번만 하게 되고요. 한번 빠지고 보상은 어, 두 배로 증가되었네요. 용사 증표 10개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필드보스의 출연 시간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그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엄청나게 어이 필드보스 시간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 이번에 또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필드보스가 오후 9시로 고정되어 있네요 어 이제 좀 그만 좀 변경하고 시간 좀 고정해서 쭉 나왔으면 합니다 일단 모든 필드보스가 오후 9시로 고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상으로 루나트라 있는 필드보스를 먼저 잡고 실루나스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루나트라 쟁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실루나스 바로 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될 경우 서로 이제 필드 보스를 많이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 서버별로 이제 주도하시는 리더분 말씀을 듣고 이제 되도록이면 같이 움직여서 다 같이 필드 보스 많이 먹는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일부 필드 보스 스탯이 조정됩니다. 이제 시간이 고정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모든 필드 보스가 어, 체력이나 이런 게 살짝 증가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어 전체 순삭이안 되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필드보스 체력이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요 다음은 클래스의 이제 밸런스에 가는 부분인데, 일부 클래스 스킬이 수정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블레이더의 생명의 주인, 워러드의 청군 압도, 엑슬러의 엉금엉금, 이건 다 클래스 스킬이고요이 클래스 스킬에서, 어, 퍼센티지 같은,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거리로 바뀌고 해당 스킬들이 이제 자신 중심 3m였는데 대상의 중심 3m로 바뀌게 되고요. 전부 다 똑같이 자신 중심이었던 스킬들이 대상 중심 3m로 바뀐 겁니다. 아 확실히 대상 중심 3m니까 요거는 원거리 스킬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언급된 나이트 일부 스킬 개선입니다. 어, 다른 근접 클래스들과 형평성 조절을 위해 개선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이제 범위 추가 효과 영역 상향 조정되고 대상은 포획응징, 포획처단, 맹렬한 건무, 성강부수기, 건기난무이 스킬들이 이제 범위가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스킬들의 배율과 재사용 대기시간이 상향된다고 하네요 기준은 만렙 기준입니다 만렙 20렙 기준 자 여기 적혀있는 스킬들이 이제 스킬 개수가 올라가고 쿨타임이 상향된 스킬들이고요 쿨타임 쪽에서는 각각 2초씩 줄어든 걸볼수 있네요 딜량은 제법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만렙 기준이라서 만렙 찍기 전까지는 이 상향되는 효과를 보지 못하겠네요. 다음은 전설 등급인 엘튼 장비의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일부 능력치가 추가 및 기존 능력치에서 소폭 상향된다고 하는데 말이 소폭 상향으로 나와서 요거는 나중에 엘튼 장비를 다 쓰샷으로 찍어놓고 업데이트 후에 비교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망각에 산 일부 지역 건장 전투력이 변경됩니다. 망각의 행로가 161만 지역에서 148만으로 바뀌었고요. 망각의 초지는 174만 지역에서 165만, 망각의 능선은 200만 지역에서 187만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음은 신규 수집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자, 비텐고원과 허상의 고원에서 돌풍의 수정이 수집 가능하고요. 톨란분지에서는 심야의 조각품, 헤렌디아에서는 증오의 봉인함 이렇게 새롭게 세가지가 나왔네요. 어, 해당 지역에 동료 사냥을 통해서도 획득 가능하다고 합니다. 90렙 이상이신 분들은 비탱고원, 구원, 허상의 고원은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어, 얻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동료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동료를 보내셔야 할것 같네요. 다음은 1일 임무 진행도 보상이 변경됩니다. 어, 1일 임무 60% 달성 보상이 변경되는데 파란 새우주와 5개 주던 걸 어, 별조각 슬롯 변경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일단 개수가 적힌지않은 걸로 보아서 한 개씩 주는 것 같고요 점검 전 이미 달성 보상을 수령하신 경우 추가로 획득할 수 없으며 점검 이후에 1일 임무 보상을 수령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주의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12시에 1일 임무 초기 하자마자 이제 바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 1일 임무 어, 보상 받지 마시고 점검 끝나고 그 보상을 받아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치력의 영혼석 개선 이거 겹쳐진다고 얘기했던 거 드디어 패치되고요. 다음은 장비 강화 중에서 안정 강화 건너뛰기 기능이 생겼네요 자 여기 왼쪽에 체크하는 부분이 생겼고 개수로 봐서는 25개 5개 25개니까 한 번에 5강씩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한 번에 6강부터 강하는건줄 알았는데 지금 개수 보니까 한 번에 5강으로 건너뛰는 것 같네요 다음은 원거리클래스데빌체스 스킬, 백대시 발동설정 추가 네 요거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칸이 나옵니다 다음은 거래소 즐겨찾기 기능 추가 요거는 왼쪽에 있는 별마크를 통해서 내가 자주 보는 물품들 즐겨찾기 등록하시고요. 여기 탭이죠 왼쪽에 상단에 있는 탭에 즐겨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서 볼수 있네요. 그 다음에 탈거 소환수 빠른 교체 등록 개수가 3개에서 5개로 늘어납니다. 다음 순위 기존 1위에서 100위까지만 표기하던 순위를 200위까지 표기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재화 상세 정보 개선 요렇게 이제 길드 상점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 개수 확인이 안 돼서 일일이 인벤토리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됐는데, 여기 상단에 뜨는 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누르면은 어떤 아이템인지 이렇게 상세 정보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임드 토벌 지역 지도 연결 기능 추가. 이 돋보기를 눌러서 해당 네임드 몹이 어디서 나오는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진행 눌려놓고 맵을 누르면은 그 지도 표시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찾아갔는데, 요거를 잘 몰랐던 분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다음은 수련의 섬 스킬 교본 획득이 변경됩니다. 어, 용렬의 섬에서 안개자국 해안 이 지역에서는 자신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영웅 등급 스킬 교본만 획정하도록 변경한다고 하네요. 어, 영웅 등급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혹시 영웅 등급 추가 효과 교본이 풀리게 되는 건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외 버금이 기타 수정 사항으로는 어, 구성품 강화 레벨 표시 뭐 이런 거 나오고 지역 지도에서는 일본 몬스터의 몬스터 조사 버튼이 없는 현상 수정되고요. 어, 블레이더의 전무기가두 개를 겹쳐 보이는 현상 수정 되고요. 어, 단순 버튼 터치할 때나타나는 이펙트 제거, 필드 내 사냥으로 상급할 때 획득 시 알림 연출 이걸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영어석 UI 디자인 개선. 다음은 이제 이벤트 변경 및 추가 사항인데요. 변경 사항으로는 한가위 기념 14일 출석부가 이제 일정이 변경됩니다. 기존 10월 19일까지였던 이 출석부가 26일까지 늘어났고요 이벤트 던전인 한가위연회는 20일 화요일 점검전에서 27일 화요일 점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이벤트 아이템인 반짝이는 엽전 획득 확률을 상향시킨다고 하네요 확실히 이거 너무 안나왔죠 아직까지 300개 정도 밖에 못 모았는데 어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500개 못 모을 뻔했어요 확실히 이번에 상향을 해주는것같네요그 다음에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세공사의 황운의 땅이 추가되고요 어, 기존 황운의 땅충전권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별빛이 내리는 황운의 땅에서 시간 소모 내역 및 충전권 사용 내역은 유지되어 세공사의 황, 황운의 땅에 적용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두 개의 황운의 땅 여기 어, 없어지고 세공사의 황운의 땅요걸로 바뀐다는 내용간데요 해당 이벤트는 13일 점검 후부터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지점 프리시즌 기념 14일 보급상자 요런 이벤트 하고요 요거는 점검 후부터 11월 2일까지네요. 그 다음 영지점 프리시즌 기념 실루나스의 파수꾼 이벤트 이벤트 몬스터인 악령 가디온의 경우 오후 10시에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이번주 토요일부터 나오네요. 이번주 토요일부터 추후 안내시까지 이 해당 몬스터는 오후 10시 반이 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위치는 안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당일날 직접 아마 미니맵이나 몬스터 조사 같은 것에 위치 뜨겠죠 아무런 정보 없이 설마 하려나요 요거는 토요일 돼서 직접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이벤트들입니다 가을 맞이 축복의 영원성 미션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소환수 출시기념 소환수 부하 지원 미션 요것도 오늘 끝납니다 그리고 현상수배 처치하고 경험치 추가 획득하자 이벤트가 종료되고요 별빛이 내리는 황운의땅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아 아까 위에 새롭게 바뀌면서 기존 건은 종료가 되네요 그리고 부입4 상점에 있는 이벤트 상점 300일의 전령이 종료됩니다 아 이거 내 매일매일 안산것 같은데 이거 오늘 종료되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0월 13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프리시즌 영지전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